우리 동네가 왜이 지저분해 쓰레기 대신 꽃과 나무가 있는 깨끗한 동네면 좋겠는데 나 혼자 할 수는 없겠지 괜찮아요 2022 주민주도 통합 복모 사업에선 다 가능해요 재미있는 취미생활 하나 갖고 싶은데 이 나이에 배울 수 있는 곳이 없겠지 괜찮아요 2022 주민주도 통합 복모 사업에선 다 가능해요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동네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겠지? 괜찮아요. 2022 주민주도 통합 공모사업에선 다 가능해요. 2022년 새로 시작하는 주민주도 통합 공모사업 부평구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3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설명은 2022년 1월 12일 사업설명회에서 2022년 주민주도통합공모사업이 궁금하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509-7488로 전화주세요 2022년 새로 시작하는 주민주도통합공모사업은 2022년 1월 12일 열리는 사업 설명회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